와, 야 이거 이인치고는 안녕하세요 석현나입니다 오늘은 민물새우탕 먹으러 왔습니다. 림무새우탕 수제비가 엄청 들어가 있어요. 야, 이 수제비 보소. 와, 새우도 엄청 들어가 있네. 새우가 와. 와음 <놀람> 씹는 즐거움이 있네요. 씹는 즐거움. 야 맛있다 이거. 어, 진짜 맛있어 야, 민물 새우탕이 조금 약간 맵네요. 민물 새우탕이 조금 매워요. 요리 요리 요리 이렇게 해서 와와야 이게, 은은하게 맵네요, 은은하게. 야 아, 근데 일단 여기, 민물새우탕에 수제비가 엄청 많아서 되게 좋네, 이거. 와, 이거, 진짜, 밥을 안 시켜도 되겠어요. 수제비가 엄청 많아요. 야, 새우도 많고. 일단 수제비가 이게 뭐냐 가공품이 아니라 직접 이거 숙성해서 직접 만드시는 것 같아요 수제비를 음. 아. 음. 여기 또 감자가 들어가 있네 요 감자 야 그래서 감자 때문에 또더 담백한 맛을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제비는 쫀득하고 민물새우탕은 조금 이제 매콤한 향, 맛이 나고 또 감자 때문에 달달한 맛이 있고 되게 좋네요 와. 야 이거 2인치고는 되게 양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와. 진짜 고소하다, 민물새우 와. 아... 일단, 이거 민무새우 이게 밥이랑 같이 드실 때 조심할 점은 찔러 찔러. 찔러. 민무새우가 막, 막 여기저기 찔러. 조심히 드세요. 야, 아 여기 진짜 매콤함이, 아 지금 여기저기서 다 아우 매워 매워 하고 있어 지금, 아 여기서, 야 이거 웃긴 게확 매운 것도 아니고 되게 맛있게 매운 맛이에요, 맛있게, 와, 와 정말 이게 맛있게 매워, 맛있게, 와. 아, 얼큰하게 매워서, 야, 겉옷을 안 먹고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아, 야, 땀난다, 땀나. 근데 매운탕인데, 일반 민물새우 매운탕으로 좀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. 이거는 약간 좀 걸쭉합니다. 아니면 수제비가 들어가서 그런지, 야, 민물 새우탕. 민물 새우 때문에 되게 고소한 맛도 많이 있었고. 그리고 이게 좀 은은하게 매워지고 있어요 은은하게 매운맛이 있고 그리고 이게 좀고추랑도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 약간 텁텁한 맛도 있었고 그럼 여기 신의 한 수는 손수대비 같아요 매운탕에 가공수제비 말고 손 그러니까 직접 만든 손으로 뜬수제비를 넣으면 국물이 더 진해지거든요 걸쭉해지면서 자 오늘 하여튼 미묘새우탕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